마스크 빼주고. 네. 자, 아니, 이거 나 살까. 제 1회 어, <웃음> 슈터 스코어 카페베어 스틸 챌린지 매치고요. 어, 여기 있는 시작 지점에서 부정과 함께 땅, 땅, 땅, 땅, 땅, 총 5발을 쳐서 스틸을 맞추면 됩니다. 누가 빨리 쏘느냐로 어, 기록을 하겠습니다. 총 5라운드, 인당 5번씩 기회를 드릴 거예요. 로테이션에 가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창 네. 결합하시고요. 네. 자, 1라운드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쇼터 레디. 레디. 네, 바이. 6초 41 오. 로든 메이 크레딧 포스트. 비되셨습니까 오케이. 스탠바이. 와 4초 19. What? 지금은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되 모르니까. 되겠다요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되겠 Do the b a b ready. Post. Are you ready? Yeah. Stand by. 마지막에안맞았어 와, 안 맞았어요. 와, 맞았어요. 있어. <웃음> 와, 진짜. <웃음> 와, 진짜. 와, 진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 이 t h i n 경우에 r name, I think I r e m I t e m e n k I remember. I think I r 스 m e m b 이번 스테이지는 사각 타켓은 두 발, 동그란 타켓은 한 발. 총두 발,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몇 발이 되죠? 어. 총 8발을 쓰는 스테이지입니다. 열 10발 넘는데? 예. 미스 아, 나면은 나가링 거죠. 와, 이저 메이커 레디. 9초 8 4 아까 뭐그스트 아이 워레디 예 바이 팔초3 100, 30, 30. 쓸게없대쓸게없대쓸게대 로데 메이크디로드메크메이크 로데 메이 레디. 메이크이크데데 이게 총 8개 yes. 1 로제 메컬레디 잘올라 오! 4초 12. 아, 까보다좀 늦네. 어. Are you ready หยิ 6초 ซมบ้าโอ้หยุดโชว์ห s t 또 실격, 실격, 실 q 제가 참나 Are you ready? Yep. Yes. Stand by.